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소나타 DM8 프로젝션 풀 LED 헤드램프 G90 듀얼론 튜닝입니다. MF8 타입 LED 헤드램프 사용으로 출고된 DM8입니다.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야간 지하 조사면이 고르지 못하고 얼룩처럼 비치며 넓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MF8 타입의 특성 그리고 디자인 차이로 인해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로 교체하는 케이스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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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순정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MFL 타입과 동일하게 데이라이트 및 방향 지시 등이 LED 타입 2A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하향등 점등 시 보조하향등 기능이 추가됩니다 프로젝션 4개 모두에서 점등되는 형태죠 정션 박스입니다 현재 차량에 장착된 부품은 프로젝션 타입을 지원하지 않아 반드시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G90에 적용되는 듀얼 혼의 모습이고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차단을 위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탈거 후 보호캡을 씌워 접촉을 방지해줍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데이라트를 비롯해 프론트 범퍼, 헤드램프를 모두 탈거합니다 좌측은 MFR, 우측은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조사형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프로젝션이 훨씬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MFL 타입은 클리어 타입 헤드램프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신품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기존 경험기를 타고 지구공 듀얼론으로 교체합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정신 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입니다 두 부품 모두 외관은 100% 완벽하게 같습니다만 품번도 로직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하는 사양에 맞는 부품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탈거했던 프론트 범퍼와 데이라이트를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 봅니다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라이트 보호 필름을 제거한 후 살펴봅니다 상황에 따른 라이트 구동 모습이구요 프로젝션 타입은 하향등 점등 시 안쪽에 위치한 두 개의 프로젝션에서 보조 하향등이 점등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 로 조사각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신품밍에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소폭 틀어져 있습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 조절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절로 확인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입니다. 칸델라는 광원이 비추어지는 곳에 밝기를 측정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MFR 타입과 비교해 프로젝션 타입은 훨씬 깔끔하고 뚜렷한 컷터플라인을 보여줍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프로젝션이 주는 구조적인 장점은 물론이고, 보조 하향등과 함께 점등되는 전조등으로 바뀌어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G90 듀얼론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 경험기와 비교해 경쾌한 소리를 들려주네요 진단기를 이용해 디 t 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이상 소나타 DM8 프로액션 LED 헤드램프와 G90 듀얼온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